사랑해 주시니까요 지금 네. 어, 회기는 살짝 모델 포즈랑 비슷한데요 등을 만 네. 봐주시면 등이 지금 네. 약간 일자잖아요 네. 이거를 제가 조금씩 꼬부릴 거예요 네.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보시면은 네. 좀 별게 아닌 것같고 이게 최대인 것 같지요? 하지만 더... 오. 이 정도? 아... 아 네. 이 정도? 이 네. 정도... <웃음> 끝난거죠? 아, 박수요! 아, 박수요! 박수는 좀, 저기 아, 박수요? 아, 박수요? 아, 네, 네. <웃음> 지침이 내려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등위이신거죠? 아, 그럼요 예 이게 해보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아,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등등이 많이 하시네요 하 이미, 이미, 노령하시는 분들 아, 그렇죠? 아, 프로가 아,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아, 그런거군 아, 예,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.